오늘은 한래해상국립공원 바다백내길 5구간 통영 해물도 해풍길 트레킹을 였습니다 아, 이곳에 도착하자마자요. 바다를 품은 여인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쭉 바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왔는데 또 벽화가 하하 <웃음> 멋지게 또 그려져 있습니다 등산로 가는 표시가 저 나타납니다. 저는 집진을 해가지고요. 전망대로 계속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매물도 발전소가 바로 나타나네요. 올라오면요. 시끄러운 발전소가 있는데, 좌측으로 가가지고 전망대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좌측으로 전망대 올라오고 있는데, 전망 진짜 좋네요. 첫 번째 전망대에 저 올라왔습니다. 멋진 당근말도 보이고요. 다시 장군봉을 향해서 갑전소 뒷길로 가시면 되겠네요. 야 완전 초록으로. 당근마을의 멍돌해변은요 가파른 절벽과 멍돌 그리고 아름다운 쫓기타다가 오러지매물도의 유일한 해적장으로 물이 맑고 수심이 낮아서 가족 단위 피서지로 안성맞춤 이라는요 해풍게이트를 지나서요 한류해상북립공원 네, 바다 와 백리길 오구가인 매물도 해풍크 게이트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트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동맹나무 숲인데 풀드야죠 가래도 덥기는 한데요. 그래서 바닷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왔는데 정말 짱입니다. 경치 이국적이고 힘들만 하면 경치가 숨을 트이게 합니다. 강추합니다. 그 전망 대에서는요 네, 날씨가 좋으면 대마도도 보인다고 합니다. 저그 앞에 가운데 섬처럼 보이는 게 아, 점차만 보이는 게홍동입니다 홍도.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한 번들 와서 구경 한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정말 장군봉을 이제 갑니다. 아, 길 자체가요 완전 이국적이고 정말로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다가 너무나 멋지네요. 에 너무 좋네요. 아주 어때요? <웃음> 아 이제 일 올라오니까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아 멋져요 멋져 정말 좋아요 아. 더 다른 전망대가 나타났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장군봉인데요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가는 길마다 요 정말 아주 멋지게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땀 흘리고 이 맞는 바람 아이맛 와서 느끼셔야 됩니다. 이야 이것도 내려가기 시작안 좋은데 왜 자꾸 내려갈까? 아, 더울만 하면 또 습히 나타나고 잉? 장군복을 가야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갈까요? 이거? 저 장군복인데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햇은 덥긴 해도요 그늘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금소야 덥겠다 상당히. 오 뒤돌아봐 홍도 정면 된대요. 아유 많이 내렸네요. 장군봉을 향해서 한대요 약간의 경사도 있고요. 인도키 비슷하게 길도 상당히 높습니다. <웃음> 오도 전망대를 한번 바라보고 와야죠. 오늘 전망 기가 막힙니다. <웃음> 왜 숲속 여정이 있는데요? 이쪽은 가는 길이 아닌가 봅니다. 아직 남았어요, 아직. 약간의 이제 평균이 나타났네. 항정 타고 있는지 알고 저 중산이 올라왔더니요 올라가니 그냥 알바하고요 장군봉은저 바로 밑에 있는 해요. 아. 장군봉이 왔습니다. 매물도에서 가장 높은 산 장군봉은요 군마를 타고 있는 형상이라 해가지고요 장군봉이라 불렸다네요. 오시니까요. 오늘 전망도 너무나 좋고 소매물도를 소매물도를 한눈에 접할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매물도 꼭한번더 오셔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아 우리 아침 또 무슨 소원을 빌려고 그늘 좀 그늘대로 시원하고요. 예, 햇빛에 나가도 또바닷바람이 너무나 시원해서 좋고 전망도 좋고. 소매물도를 한 눈에 야 담으면서 하산하니까요. <웃음> 뭐 부러울 거 하나도 없네요. 우측으로도요. 네. <웃음> 하나, 하나. 네. 와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와. 장군봉도 숨만더어와서또시원해네요 너무너무 시원해 멧돼지와가지고 정신 먹고 왔네요 다 아, 팔참 왔네요 하하길이더 멋지고 좋네요 가운터에 절로 나옵니다. 정말로. 아여기서뭐 소매무소. 너무나 멋진 전망대입니다. 거기에 돌린 곳마다 요 절경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와, 이곳은 상당히 아주 탄탄하게 었네요 쉼터 대양 마을에 왔는데요. 가지러 합니다. 아, 벌써 꽃을 따서 널어놓으셨네요비가 막히게 마르겠습니다. 황금말 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세이드랍은 대학마인데요 한파의 그림입니다 정말.